네, 가족 담둥이들 안녕하세요. 아 오늘 갑자기 촬영하게 된 거는 아방에 뭐 침대가 두 개가 됐던데 왜왜 침대 두 개로 바꾼 거야? 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침대 두개 갖고 싶었어. 잠자리가 너무 불편해. 왜 불편해? 남편이랑 같이 자는데 아빠랑 같이 자는데 안고 자면 되지. 안고 잘 나이는 지났지. 그러니까 왜왜 왜 바꿨냐고. 아니 옛날에는 침대가 크다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를 들면 들수록 이게 침대가 너무 좁은 거야 그리고 아빠가 잠을 희한하게 자그 여러분들 그거 혹시 아실련지는 모르겠는데 이불을 위에다 이렇게 덮잖아요 그런데 팔을 내놓고 이불을 탁 이렇게 막아버린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자는데 이 이불을 끌어당길 수도 없고 그다음 또 자는 사람 깨울 수도 없고 너무 답답해서 침대를 각자 쓰는 게 제가 소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저질렀죠. 그러면은 이제 안고는 못 자겠네 서로. 원래 안고는 안 했어. <웃음> 아 근데 그래도 부분인데 너무 이 딱딱한 느낌이 들지 않나? 들지 않나요? 내심정은 저방 하나 남는 방에다가 침대를 따로 들여놓고 자고 싶었어. 아... 근데 아빠가 그거를 그렇게 반대를 해가지고 저거는 겨우겨우 승낙을 받아서 두 개를 들여놓은 거지. 안 싸웠어? 싸우진 않지. 나 싸움에는 은퇴를 한지 오래됐잖아. <웃음> 저번에 <웃음> 영상 보니까 티격태격하드만. 아니 그거는 애교지 애교. 아 그래. 어. 그래서 그래 지금 며칠째지? 지금 따로 침대 쓴지? 어, 3일째. 행복해? 잠을 못 잤어 왜? 동안. 아, 잠이 안 오더라고 왜 아빠를 안고 못 자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너무 이제 불편하게 자다가 너무 편하니까 이게 오히려 잠이 더안 오더라고 아, 그럼 다시 합칠 거야? 어떻게 침대? 아니 이제 길 길을 들여야지 지금 응. 많은 부부들한테 응. 침대 따로 쓰는 게 좋다 싫다 이거 한번 한마디 해준다면 어떻게 생각해? 어 사람마다 다 시향이 틀리겠지만 성향이라든지다 틀리겠지만 내성향 같은 경우에는 이 나이 먹어서는 그냥 침대만큼은 편안하게 이렇게 잤으면 어떨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같더라고 나이가 50이 넘어서는 솔직히 잠자리만큼은 좀 편하게 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50 넘으신 분들은 조금 한 번쯤은 따로 자보는 건 어떨까 그걸 반대하는 남편분들한테 한마디. 너무 반대하지 마세요. 아 어, 뭐야? <웃음> 되게 편해요. 혼자 자면. 그럼 어, 엄마 지금 결국 좋다는 얘기지? 너무? 응. 너무 좋아. 편하고. 어... 아빠.. 어 표정 뭐야? 아빠! 아빠 부르지 마. 아빠! <웃음> 아빠 부르지 마세요. 침대.. 침대 따로 쓰니까 좋아? 아이거 침대 잠수한 것 같아요. 어? 뭐래? 진짜 잘못 잔것같아 <웃음> 엄마 안고 못 자니까 너무 자... 크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엄마랑 같이 안고 못 자서 아쉬워? 아빠는 허전하대 엄마가 없으니까? 응. 그게 기분이 나쁘진 않더라고 뭐가? <웃음> 허전하다고 하니까 음... 어. 그럼 계속 이제 따로따로 응. 따로 자는 거야? 그렇지! 되게 편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아 그럼 엄마 가격, 가격! 가격은... 어, 저게... 전부 다 해서 220? 220? 220 정도 내고 잠은 편하게 잘수 있다? 그럼, 그럼. 편하게 잘수 있지. 저기야, 저게는 어때? 아니,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아, 방법이... 갖다 팔 수도 없고. 산지 3일밖에 안 됐는데 팔아? 불편해? 알겠지 아 아유, 확실하게 말을 해. 넓어서 좋아. 싫다이야 <웃음> 또. 주근이 돼야지.